그 꿈,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. 대체 뭐야? 사람을 깔아뭉개도 정도가 있지! 지금까지 그런 녀석을 동경해왔다니! 이럴 때가 아니야! 이안을 이기려면 더 노력하는 방법밖엔 없어! 에어로봇, 기동 기다려, 이안!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! 이 안의 경기 방식은 항상 예측 불가능이야. 호전적일 때도 있지만, 섬세하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지. 이번 예선은 50팀이 한꺼번에 출전하니까, 다수를 대응하려면 아마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? 나도 일레인 말에 동의야. 탱커랑 같이 출전할 거라는데 한 표. 아이스크림 내기 어때? 흠, <웃음> 음, 그게 가장 무난한 전략이긴 한데. 일레인, 혹시 모르니 다른 전술의 대응 시나리오도 대비해줘. 오케이. 첸,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야? 예선전에서 12등 안에 드는 것쯤이야. 우리한텐 가뿐하잖아. 역대 최다팀이 몰린 경기다. 언더스트리트에서 실력을 키워서 기록이 없는 선수들도 많아. 변수가 많은 경기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. 주장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? 우와, 음, 진짜 엄청난 인원이다. 아, 아, 저, 잠시만, 지나갈게요. 아, 왜 이렇게 붐비는 거야? 우와, 다들 벌써 도착했구나! <웃음> 그래봐야 실력은 이 찰스님 발밑이지.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. 어째, 경기에 안 나간다고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것 같네. 아무나 덤벼보라 그래! 이 찰스님이 아주 묵사발을! <웃음> 누구야! 너도 묵사발되고 싶어! 방금 묵사발라고 했냐? <웃음> 아! 문, 문어발이라고 했잖아. 가던 길이나 가시지. 음? 문어발? 아, 내가 잘못 들었나? 무식하게 <웃음> 덩치만 큰 녀석, 꼰내어러번 실력으로 무릎을 꿇려 주마. 좀더 크게 말아 주해. 아, 아차. 우리 팀 벤치가 어디더라? <웃음> 팀을 찾고 있니? 어? 어, 어, 쿼, 어, 쿼츠 어, 어. 어, 팀의 로즈 맞지? 어머나 알아봐 주네. 반가워. <웃음> 안녕, 로즈. 피닉스 팀반치가 어딘지 아니? 그럼 너희가 피닉스 팀 주전 선수? 아, 아니, <웃음> 우린 그냥... 아, 그...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미래의 주전 선수라고나 할까? 피닉스 팀의 신예 루키라고 하면 되겠군? 어, 어, 그 말은 이번엔 벤치를 지킨다는 거야? 뭐, 그렇다고 음. 봐야겠지. 다음 경기의 유력한 주전으로서... 별볼일다 그래, 아. 얘들아, 가자. 어. <웃음>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. 뭐야, <웃음> 이 찰스님의 진가를 못 알아보는 건가? 뭐긴 뭐야. 어? 후보 선수는 관심도 없다는 거지. 팀이나 찾자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건 왜 이리 붐벼? <웃음> 제발 좀 가자. 거자 벤치 가는 길이 왜 이리 혼란한 거야. 로빈! 제 선물 받아주세요! <웃음> 오빠들 너무 멋져요! 다들 <웃음> 경기마다 응원하러 와줘서 정말 고마워. 너희들의 사랑을 꼭 본선 진출로 보답할게. <웃음> <웃음> 아, 저기! 우리 좀 지나가도 될까? 그래, 찰스님이 가시는 길을 막다니 뭐하는 짓들이야 뭐야? 이 슬라이스 치즈는? 스, 슬라이스 치즈? 내가? 야, 이렇게 품이 있고 우아한 슬라이스 치즈 봤어? <웃음> 우아하고 품격 있는 건 우리 오빠들이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? 그냥 슬라이스 치즈 빨리 가져가란 말이야! 어째? 고작 아이돌 그룹 주제에 <웃음> 우리 찰스님이 훨씬 멋있다고! 뭐라고? 아 이봐! 너희들 그만해! 이러면 내가 곤란하다고! 어, 그래! 나의 소녀들! 같은 소녀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! 아! 내 팬클럽이라면서! 이렇게 날 쳐도 돼! 소녀들! 제발 진정해! 아, 아, 아, 아, 들리지도 않나봐! 그냥 가자! 정말 이 몸의 인기란? 어? 아 어. 일찍 일찍 안 다닐래? 니들이 꼴찌라고 하, 미안, 오는 길이 좀 험난해서 근데 진짜 사람 많다? 50팀이 한꺼번에 참가하는 경기니까 별괴상한 녀석들도 잔뜩이던데 안 그래, 일레인? 글쎄, 보기엔 좀 괴짜 같아도 우습게 보면 안 될걸? 어떤 팀이 복병이 될지 모르니까 복병?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맞는 말이야! <목소리> 오늘 본 중에 제일 괴짜가 나타나셨네. 아, 코치님 또변장이에요 <웃음> 당연하지! 내 코칭 실력 때문에 스카우이라도 당하면 니들이 곤란할까봐. 오케이 어? 아, 정말 곤란하네요. 근데 말이야, 어느 팀이 복병이 될지는 아직 몰라도, 어느 팀이 우승할지는 대충 알것 같은데. 안그러니까?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왔구나. <막더라. 웃음> 비웃은 거지 음. 맞지 그치? 저 재수 없는 녀석 이 안이 널 비웃을 정도로 신경이나 쓰겠냐? 너 안경 써야 하는 거 아냐? 분명히 음. 나를 보면서 비웃었다고. 나다저 녀석의 화력을 벤치에서 구경만 해야 하다니 알려드립니다. 각 팀별로 경기에, 경기에 참가할 두 명의 선수와 엔지니어는 지금 바로 오, 선수 등록소로 오시기, 오시. 오시기 바랍니다. 등록 시간이다. 첸! 혹시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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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경기하고 싶다! <싶어>! 이기고 싶어! <웃음> 조용히 해! 어, 왜 창피함은 내 몫인 건데! 소란스럽군. 피닉스의 션이군요. 신경 쓰이시나요? 별로. <웃음> 별로라는 건 조금은 야, 조용히, 신경이 조용히. 쓰인다는 거군요. 야, 조용히 하라고. 어, 어. <웃음> 다녀왔습니다. <웃음> 어? 일레인? 마지막으로 드라칸과 징스 점검 좀 해줘. 알았어. 좋아. 그럼 이제 경기를 준비해보실까? 이제 모든 선수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. 팀별 선수표를 공개합니다. 아, 역시 내기를 했어야 해. 아, 내 아이스크림. 아, 이제 우리 팀 차례. 어? 어? 저, 어, 어? 잠깐만. 저거 나야? 아! 어. 어. 이찰스님의 이름까지 있는데? 뭐라고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말도 안 돼! 뭔가 잘못됐어! 뭐라 피닉스 팀에서 첸이 출전하지 않잖아? 션이라면 저번에 그 녀석 아니야? 잘쓰는또 누구지? 이상한 일이군. 분명 등록소에서 첸 녀석을 봤어. 이건 누군가 수작을 부렸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... 안 그랬지? 전잘 모르겠는데요. 하지만 그렇게 출전하고 싶어하더니 잘 됐네요. 안 그래? <웃음> 맘대로 해.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. <웃음>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? 아, 몇 번이나 고지했잖아요. 마감 후에는 변경 불가예요.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! 아, 아, 아무튼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. 자꾸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업무 방해로 출전 취소시킬 겁니다. 어서 자리로 돌아가세요. 아, 이제 어떡하지? 아,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다. 너희가 예선을 통과하는 것. 뭐, 뭐라고? <웃음> 우리가? 그래! 걱정 마! 이최한스님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! 차라리 잘된 거야! 너희에게 이 몸이 승리를 안겨주지! 그래, 정말로 믿음이 간다. 알았어! 해볼게! 최선을 다해서 할게! 12등까지라고 했지? 그래, 둘중 하나라도 12등 안에 들면 된다. 곧 경기가 시작됩니다. 각 팀의 출전 선수들은 파일럿 스테이션에 서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가봐. <웃음> 네! 그럼 다녀오겠습니다! 아, 저만 믿으세요! 하하 <웃음> 12등! 12등! 12등! 자, 드디어! 50팀이 격돌하는 지용의 선 경기가 시작됩니다! 오늘의 경기선을 공개합니다! 헉, 저게 경기장이라고? 저렇게 좁아지는 형태로 간다는 건 결국 낙오가 많아진다는 얘기지.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실력자만 남게 될 거야. 저두 사람이 자리낼 수 있을까? 당연한 얘기 그만해! 어? 어? 너는 그때 그... 아! 찰스 동생 맞지? 멍청한 오빠한테는 관심 없어! 하! 오늘이 쇼넬 성공적인 데뷔 무대가 될 테니까! 자, 시작해! 해성처럼 빛나는 눈 명품 구두 같은 너도 한 코날 꽃잎처럼 불가... s a 세 s 최고 파일럿 s a 이 say, say, say, 팀이야 최고의 안무가 로베르토와 최고의 작곡가 페르디앙에게 y s 맡겼지 a y say, say, say, say, say, Yeah!